사도행전 마흔 세번째 강설 안디옥교회 설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제 읽겠습니다.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에 수사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유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성신의 그 부어주심을 힘입는 그런 내용들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때 라고 해가지고, 어 또, 새로운 어 시작을 그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틀은 항상, 너희가 성신을 받으면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큰틀 속에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들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제 이방 신자들이 구원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주님의 편에서는 순리대로 된 것인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 편에서는 자원해서그 일을 이렇게 잘 이루어갔어야 되는데, 그, 그, 일이, 음, 이제, 지체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스테반 박해를 일으키셔가지고, 어, 이제, 그 일을 또 이루어가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웃음> 박해를 받아서 피해 나가면, 나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차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는 내용이 있었고요. 고넬료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본문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아직 주님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 교원을 하시고 성신으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채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곳곳에 이제 장애물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 도적인 역사로, 이제, 이렇게, 어, 뛰어넘어서, 어, <웃음> 그,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웃음> 스테반의 박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상황인데, 음, 뭐, 그,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고넬료, 우아의 그 사김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할레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힐란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해명을 잘 해줬죠. 그, 그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해주고, 어,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또 이제 주님의 일하심이 아주 이제 문명의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원래 이제 그 오순절 사건 때이 구레네 사람도 그, 그 구레네 사람들도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그 일들을 다 목격하고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제 돌아가서 그 복음 그 안에서 생활을 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또 구브로 구브로 사람들 구브로는 지중해 그한 섬이라고 했지요 사이프로 그 영어로는 사이프로스 섬인데 그 이제 지중해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섬인가 그렇습니다 <웃음> 제일 큰 섬이 아마 시실리그 그 섬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구브로 사람들 또구레네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인데 지금 리비아 지역 꼭꼭 꼭 저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소사 있는 부분 이렇게 지중해 중에 저기 이제 크레테 이제 크레테 그저섬 바로 밑에 그 소사 있는 부분 그쪽이 그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웃음> 그리고 그 구부로는 저기 오른쪽 끝에 그섬그그 그, 그 사이프러스 섬 그, 그게 그 이제 그 섬이고요.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안디옥이 그 이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 안디옥이 그 3대 도시 중에 그 하나인데 거기뭐 당시에 50만 정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거기 왔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만, <웃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웃음> 지난 이 시간에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지, 제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이제, 아, 아브라함의 참된 시가 그리토, 갈라데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토이시지 않습니까? 그, 그 시로 말미암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 원약때 나타났는데, 그것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가장, 주님이, 주님이 그런 뜻이 없으면 그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일해 가시니까, 그 문명의 사람들인데, 그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밖의 요인이 됐던 그런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 그 교회가 서지는 먹고 살기도 참 퍽퍽하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 봤는데, 거기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웃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떤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신님의 인도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무조건 그 말씀이 흥왕하고 저기 믿는자가 더해지는 그런 일은 그렇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성신의 그 역사에 대한 또또 다른 기록, 기록이 사도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성신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성신의 역사가 그 획시기적인 때마다 이렇게 표적적으로, 표징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로의 개종은 그 성격상 우리, 오늘날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판이 많이 다른 면이 많아요.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도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 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해를,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 그, 그런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크게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사단이 음으로 양으로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근데 크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많았던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단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온유대, 그리고 산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차례로 증거되면서,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 가시적으로 성취되어 나가는데, 이런 놀라운 표적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리고 4장 4절 그리고 8장 4절로 6절 그리고 9장 31절 35절 등을 보면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획식적인 때마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 내가 예수님 물 전하면 무조건 다 믿고 나와야지. 이건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일이 차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웃음> 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어, 읽고 또 사, 저 나머지 내용들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과 관련해가 약속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에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도 아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이게 다 표적 그, 이제 그 약속과 관련된 표적적인 사건들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이제 9장 35절도 루다와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획시기적인 때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때 그,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들여간 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이 일은 그 난국에 전하는 자들에게나 받는 자들에게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무명의 그리토인들이었지만 구속사 안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문명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뭐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 자신을 들여갔는데 주님이 그때 주님의 때에 맞으니까 이런 아그 아주 표적적인 일이 나타난 거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파송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준과 그 연약한 교회의 지도와 위로를 위해 사람을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웃음>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일이 미리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이것 또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사,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뻔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 뒤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의 일을 남의 일다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교회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 안에서 저들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모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확장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선교적 상황 속에서 문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 거꾸로 거꾸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연결점도 고려, 마련하지 않고 저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연약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앞장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불투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원들 그 자신들이 앞서서 이 일을 했, 하였는데 음, 음, 음, 아, 이 일을 해야 했었는데 그저 어, 그런 소식을 어, 접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그런 주님의 역사에 대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권을 너무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시한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이 되면 요 그러니까 안되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내신 것을 확인하고 얼른 거기를 돕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파송한 거죠. 이게 굉장히 따뜻한 배려가 되는 거죠. 교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그 그릇으로서 그실용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걸 확인하고 돕는 자로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참 교권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이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나바였습니다. 왜 하필 바나바인가? 그것은 아마 안디오 교회를 세운 인물들 중에 구부로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구부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디옥교의 멤버들이 구부로 사람들, 또 구레네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안디옥이 이제 베니게 그 북쪽 정도 되는데, 거기 더 올라가면 이제 사울, 사울, 바나바의, 사울의 사울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다소가 있어요. 지금 현대의 지명으로는 타르수스인데 다소, 다소. 그러니까 거기가 같은 행정구역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으로 구부로도 그 같은 행정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그쪽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제 뒤에 설명을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아주 굿, 굿맨이라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그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같아도 성신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여가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의 품성이 연약한 교회를 위로하고 열심 내도록 지도하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권위자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고 그잖아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구제에도 힘썼던 자이고, 착하고 성신이 믿음이,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일을 보증했던 또 용기 있는 인물이기도 했죠. 사울이 그 아라비아 갔다가 와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왔는데 이게 족군이었던 사람이 아군으로 행동하니까 못 믿겠으니까 이게 간첩이 아닌가? 아니면, 뭐, 우리를 해치려고 일부러 위장에 들어온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담대히 나서서 변호해줬잖아요.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적당한 때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자를. 그리고 아무 적성도 없는 자를 멋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적성이 되어 있고 생각이 있는 자를 이렇게 주의 나라의 진전에 가담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 알죠.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아이 사람이 주의 일에 자신을 다 들여가는 사람 반쯤 들여가는 사람, 아예 생각만 있고 몸은 안 오는 사람, 알죠? 알죠? 이 관계 사람이 그그 그 개나 소도 말이죠, 주, 마, 저 밥을 주는 주인을 알, 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알잖아요. 주님의 주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알수 있어요. 그는 동일한, 저 사람이 진짜 자신을 다 드려가는 사람인지, 생생만 내는 사람인지, 뭐,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뽑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단순히 사람의 외적 행위나 행사를 보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에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과를 내셨으니까 이는 바나바가 참으로 깨어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안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의 영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가 그곳에 파송받은 그 목표를 다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원들에게 적절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의 목적을 세워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의 목적을 세워가지고 어 이제 <웃음> 지내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죽게 돌아온 자라면, 아,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죽게 돌아온 자라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목적으로 삼은 것을 향해 장성해 가야 하는 것이 그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욕해 하시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욕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신을 그, 다 들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는 우선 그들이 그런 상태에 대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일인 죽게 붙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네,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하는데 죽게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 외형의 교회 안에서 무슨 큰 권세를 받아서 뭐 일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은사와 직임을 누려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주를 영접한 자는 주,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이고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연합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연합의 결과를 누리는,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연합의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는 자들이 가질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재창조해서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는 상태,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에덴의 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성될 상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완성의 상태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법정적으로는 완성의 상태로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거를 그 자서 있게 그것 경험하고 누려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주님은 그 결코 한번 연합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연합된 자들은 연합됨의 실질 안에서 더욱 장성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합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그 연합의 실질을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오, 오래 다녔다고 보장이 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연합의 실질을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누려서, 어, 그, 진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 그, 그들의, 그, 신행을 통해서 그리또가 드러나고, 그리또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야지. 그리또가 안 드러나는 거는요, 자기가 안 벗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자기를 성신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자기 힘으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뭘, 뭘 만들어서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덕성의 수준 이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그 연합의 실질을 누려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가 아니고요.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죽게 붙어 있으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쓰신다는 것을 보이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다 해놓으셨지만 죽게 붙어 있으라. 당신이 다 붙여놓으셨지만 죽게 붙어 있으라. 본질을 누려가는 교회원이자 전투하는 교회원으로 주의 연합됨의 원리 안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교회로부터 파송된 일꾼은 반드시 개인적인 권이나 번영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로지 주를 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우치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의의를 행사하고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며, 주의 제자들을 세우고 힘주는 일에 주력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전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개인의 무슨, 그, 무슨, 그, 업적? 공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서지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린 거죠. 음, 개인의 그목회의 성공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아지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죽게 붙어있게 하는 일, 일만을 애, 아, 아, 자기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죽게 붙어있게 하는 일만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사역으로 그 사람들이 죽게 붙어있게 하는 일만 애쓰는 예요니다 자기는 물을 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일에 충성하며 그, 그 결과를 보고 죽게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만 매진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뭐,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그리토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했어요. 여기, 바나바는 자기가 심은 건 아니죠.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요즘 보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자기의 말만 잘 듣는 종이 되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노예 노릇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 목사고 에코이스트 성도예요. 그런 식이 되면. 예? <웃음> 그러니까 그 결국은 복음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예. 복음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성도들을 그래 가지고 자기 말잘 듣게 그게 아니에요. 그 바나바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누구라도 이제 그 이후에 사,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부요하고 풍요함을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나 그걸 그 누릴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굳게 붙어 있게 하는 일을 안내해야지 자식들을 가스라이팅 안 하는 거예요. 에? 알지도 못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식들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 안되지.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식이 알든 모르든 본질적이고 어, 아니, 궁극적이고 아니,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돼그그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아 우리가 진짜 본질적이고 어, 진짜 궁극적인 걸 받았다 하는 걸알수 있도록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죠. 죽게 붙어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절대 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나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고 이제 뭐 무익한 종으로서 이렇게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로 삼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바나바가 좋은 본을 보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돌볼 때그 뒤에 이제 한 1년간 뭐 뒤에 나오지만 그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두번째 한 사역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두번째로 한 일은 사울을동역자로 초빙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 혼자서는 큰 무리로 성장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생각하여 사울이 그 동역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즈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 그의 편에 들어서 어, 그를 변화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됐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사울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의 그 그 앞길은 참 불투명할 뻔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은 박해를 피해서 주의 형제들에 의해 다소로 보내졌었는데 그 뒤에 사울의 근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울의 댐댐이와 은사에 대해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혹자는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 엄격한 가문에서 추방이 되어 그 거처조차도 불, 불분명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아,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그, 고향에 가서는 더 매장당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 거기는 완전히 그, 그, 바리세파의 그 세력들이 다 있는 곳이고, 거기서도, 그, 거기서 이름을 내던 사람인데, 이제 그들한테 완전히 아, 이제 따돌림 당하고 말이죠. 아주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찾으러 라는 그 헬라우 단어가 그 일일이 집집마다 힘들게 찾으러 다닌다는 뜻인데 바나바는 주소도 불분명한 그를 찾아서 다소로 갔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가서 바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찾으러라는 단어가 불분명한 그저기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일일이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찾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진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개인의 목회 사역의 성공이나 권위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터전 위에 바로 성장하는 일에 가장 기쁨을 두고 관심을 쏟았던 까닭에 일찍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울을 힘들게 찾아서 안디오로 데려. 자기 개인 목회였으면 그더저뭐일부러그담임 그 목사가 그 동용 동사 목사를 지금 찾으러 간 거잖아요. 예? 자기, 자기 전도 앞날을, 목회 앞날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기꺼이 한 거예요. <웃음> 철저하게 바나바가 자신을 낮추고 교회 온전한 장성, 에만 마음을 두었었기 때문에 이런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모여진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저들은 매우 어, 강건하여져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는 거는 프리칭한 거죠. 지난번에 그 문명의 성도들은 그냥 토킹, 스피킹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프리칭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하고 선포하고 교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니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니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혹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 생도들, 혹은 학도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니라는 명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리토인이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조롱 불리다가 나중에 그 본의대로 불렸다는 것을 초대교회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의 서신들에서 발견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 사도 저기 인물이에요. 폴리갑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의 그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의 주교였습니다. 안디옥 교의 주교. <웃음> 이 순교한 사람인데 주 117년 경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야수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어떤, 어떤 예언적 고백을 했냐면, 야수들이 즐거워하게, 즐거워서 나를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게,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 왜냐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저 야수들이 즐거워 할수 있게.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폴리갑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이 폴리갑도, 뭐, 이로부터 이, 저,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뒤에 50년 정도 지나서, 순교했어요. 어떻게든지 살 살려, 살려주려고, 했고 로마 총독이 살려주려고 했었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웃음> 그, 그, 폴리갑은, 그, 에베소 위쪽에 서모나, 그 지금의 이지밀인데, 거기 감독이었어요. 그 서신들에, 이제, 보면 그 그리토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후에 그렇게 본의대로 불렸다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토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어떻게 불려졌던 간에 자신들이 그리토인의 그 실질 안에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진실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노라면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쫓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세상에 기웃돼서 뭐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교회 속에서 그 생명을 나누고 그 표적적인 일을 이, 그 자기 그그그 그, 그, 그, 역발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자기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그 표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버리고 살아가는 건 이건 진짜 어떤 기적보다도 큰 표적이에요 성신께서 말씀께서 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현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고, 그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도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다. 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면, 그게 자연이 드러나가지고, 자연히 주님이 창송받고, 그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안 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다려야 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제 빨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기라는 걸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답게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전히 세상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아주 현재적, 과거적, 미래적 모든 내용들이 다함의된 기념이거든요. 과거적 사건을 믿음으로 그걸 현재적으로 확인하고 그 앞으로 이루어 그러니까 침투한 그 미래, 현재에 침투한 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 성찬을 받는 삶죄주고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스님의 다시 오심을 또 증거하는 것그 사실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반 사건 이후 아, 박해를 피해 나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웃음> 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무명의 주의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큰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적합한 준비가 된그 교회 중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했다. <웃음> 특히 사울을 청빙해서 이제 동역한 내용 중에 그가 자신의 권이나 비전에 상관이 없이 오로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그 장성을 위해서 그렇게 어 사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 생각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이 에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안목과 자세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의 진정과 관련해서 아상을 다 접고 주님의 청결한 그릇으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조롱을 받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그리도인의 그리토인됨의 실질을 드러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